마른님 닮아서 누 v 거였 어? n 어? 어? 어? l l w 어디지? 어 h a 님 진짜 어디 가셨어요? 여 h a 어디 h <웃음> 어? 어? w 어? 그렇다 나르님은 어떤가였다오 신데로 발견 저게 뭐지? 가봐야지 와! <웃음> 저 신데로 갔다올게요 꾸미고 계세요 갈수 있나? 뭐? 다녀 오지 말라고? 네? 아니요?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닌가? 어, 알겠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너 어, 멀어 저기 오 과연 저기는 뭐하는 곳일지 한번 봅자 우와 여기 어디야 <웃음> 어, 진짜 멀다 아 패스 타고 올걸 괜히 내려갔다가 근데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타고 가죠 안되겠다 오! 구름이다! 좋아좋아 좋아. 거의 다 왔어 과연 저곳엔 무엇이 있을까? 으아 너무 멀어 자연님 <웃음> 집이 이제 안보여요 저 대체 얼마나 멀리 가신겁니다 저 여기가 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뭐. 새로운 곳을 발견했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가자아 여기서 떨어지면 갈수 있나? 나르님이 어지간히 시켜브라야드지 어지간히 심심한가봐요. 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그래픽이 깨진 건가지는 않네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음. 어. 음. 어 여기 놀이터 아닌가 잠깐만. 뭔가 버그를 발견하셨나요? 어저 놀이터 다 갔어요. 어 뭐야 이거 물속이야 또 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음. 저를 백플레용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를 백플레용이라고 백플레용. 불러주세요 백플레용, 백플레용. 있는거 보고 가야지 이게 집 밖으로 나가지는 버그는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어? 진짜요? 네! 전 몰랐어요. 오! 어, 뭐야? 여기서 풍선 비행을 할수 있어? 어? 여기서 풍선 비행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저 풍선 비행 한번 하고 올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어, 입양하세요 에서 음. 풍성한 미행이 있거든요 여기고 타는게? 네 근데 집 밖에 여기에도 있고 있어서 한번 타고 와봐야 될것 같아 이게 뭔지 궁금해서 오밤 됐어 어, 너무 오래 하고 있는거 아닌가봐 오 뭐지? 오 출발해랑 출발해랑 15, 14, 13, 12, 11, 19, 8, 8 7, 10, 6, 9, 5, 9, 4, 4, 3, 2, 1, 2, 1, 2, 1 출발! b r 보세요오 <웃음> 와우! 오 다음 정보장, 하늘성? 여기 하늘성이 있나, 근데? 여기에? 어, 음. 내리실 때 주의하세요. 뭐 도착했어? 하늘성이 어딨어? 하늘성이 없는데, 하늘성이 없는데요. 하늘성이 없어요. 어? 뭐야? <목소리> 하늘성 없는데 <웃음> 다시 출발한다. 타야겠다. 오. 하늘성이 없는데 하늘성이 도착했대. 자 갑니다. 기금 출발. 다음 정거장은 어딘가요? 다음 정거장은 아일랜드? 음, 어디지? 여기. 일단 어딘가로 가고 이렇어어야야착했어 여기. 어어야야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글라이이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 마을 거기잖기 잠깐만 어! 이거 리무진 판매중인데 리무진이 안보여! 뭐야! 리무진 판매중인데 리무진이 안보여! 아니야 더이상 안팔래 오. 자 이것하고 이번에는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일단 컨셉으로 꾸미까요? 이거 일반 가정집으로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맘대로 해도 대요 어차피 1 탄이라 괜찮아요. 우와! 우와! 우와! 뭐 보고 계시네 우와! 잠깐만. 아 어, 보여주고 싶다. 우와! 잠깐만. 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어, 떨어졌더 우리 집으로 와줬어 응? 음? 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아, 마른 님지 자, 저 탐방하고 왔어요. 어. <웃음>